포리아마이드와 포리에스터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물질들이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나이론 66이라는 나이론 종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론 스타킹 뭐 나이론 종류 많지요 나이론 6 혹은 육뭐 이런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나일론을왜 지금 설명을 하려 하냐 하면 은 포리아마이드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단백질 구조 단백질 포리머 아미노산의 포리모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보려고 해요 나이론66이라고 그러는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를 들어 카복실산을 두개 가지고 있는 물질 아디프산이라는 산을 하나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아민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다이 그러면 두 개의 뜻입니다 아민이 두개 가지고 있는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자 이거로부터 나이론66을 만들겠다 자 나이론66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은 CH2가 6개 그리고 NH2 그러는 것이 아민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그런 물질이 이겁니다 그다음 카복실산을 두개 가지고 있고 CH2 네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물질이 카복실산 두개 가지고 있는 아디픽 애시드 아디프산이라고 하는 산을 반응을 시키면 자, NH2 아민의 수소하고 아디프산의 COOH 카복실산 사이에 할수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이 한 분자 한 분자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NHCO, CONH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지금 아마이드라는 이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c o n h 를 다른 말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단백질에서 나와요.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을 가졌는 물질을 우리가 육안으로 쉽게 실험으로 만들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 돼요. 그 나이론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나이론 속에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실험을, 자, 실험한 내용, 실험을 이제 여건이 되면 한번 해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미, 아미노산을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 보자. 어디에 들어가서, 여러분, 교재에 자, 뒤쪽에 가서 단백질 400, 464페이지를 열어봅시다. 단백질, 자, 단백질 464페이지를 단백질, 16장 단백질.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포리머 결합이다.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와 같이, NH2 아민기 혹은 아미노기를 좌측에, 카복실산을 우측에, 그리고 탄소의 수소와 여러가지 치환기를, 겨사슬 아래 치환기를 결합시키면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특히 아미노산 단위에서 알파 아미노산 그러는 용어가 나옵니다. 알파, 알파라는 알파 아미노산이 뭔 뜻이냐 하면은 자, 카복실산기 옆에 탄소를 알파 탄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알파 탄소에 NH2 아민기가 결합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자, 알파 아미노산 아닌 아미노산이 나올 거예요. 베타 뭐 감마 뭐 아미노산 이런 종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민기가 카복실 산기 바로 옆이 알파 탄소, 그다음이 베타 탄소, 그다음이 감마 탄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알파 아미노산 단위를 이렇게 우리가 아미노산을 구조식을 봤다. 구조식을 봤으면 아미노산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 만들어 보자. 아미노산 종류는 이렇게 20여종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자 극성 겨사슬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어떤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 고리형 겨사슬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자 이런 종류들 나누어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 자 아미노기를 한번 보시면은 1차 2차 아민 1급 2급 아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을 해 보세요. 예로서 트립토판 같으면은 어때요? 여기에 N H 그다음에 치환계가두 개가 있어. 트립토판 2차 아민입니다. 혹은 2급 아민입니다. 자, 아민 아민반응에서 아질산하고 아민반응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1급 아미노산하고 아질산 반응시키면 질소가 발생되고 아미노산은 알코올로 바뀌어버립니다. 2급 아미노산은 아질산과 반응했을 때 니트로소아민 바람물질로 굳어져가는 아주 좋지 않은 물질을 만듭니다. 음식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우리 위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만들어 보자. 자, 16에 2. 펩타이드 결합 폴리펩타이드 생성과 단백질 자 단백질 중합체는 아미노산이 아마이드 혹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결합되어 생성된다. 이건 당연히 생체 내에서 유전자 정보 암호를 전사 번역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자, 합성될 때 예를 자, 아미노산 한 분자 또한 분자 두 분자 사이에 어디 COOH 카복실산과 아민 NH2 아민 사이에 아민 사이에 물이 탈수되면서 물이 빠지면서 CONH 이와 같이 CONH 이걸 펩타이드 결합 또는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C-O-N-H 그러니까 지금 아미노산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렇게 포리머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가 단백질입니다. 그럼 단백질이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뭐 그러고 구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 구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자 보세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C O N H C O N H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이렇게 폴리머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루고 있을 때 N 말단 C 말단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N 말단은 아민기가 있는 쪽을 N 말단. 그다음 C 말단은 카복실기가 있는 쪽을 C 말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 이제 아미노산 보세요. 알르기닌 프로린, 프로린, 글라이신, 뭐 페닐 이런 식으로 쭉 펩,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루고 있다. 그다음. 자, 이렇게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진다. 단백질 구조 1차, 2차, 3차. 자, 이 부분은 뭐 1차는 당연히 아미노산이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 이걸 1차 구조라 한다. 그 다음 2차 구조는 선형이 아니고, 이제 자, 이렇게 긴 직선이 아니고, 이 직선이 이제 이렇게 휘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일 수도 있고, 그, 2차적으로 나선형 혹은 이렇게 병풍 구조로 만들어질 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2차 구조를 1차 나선형이, 아, 1차 구조 선형이 나선형 혹은 판상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단백질 2차 구조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2차 구조 어떻게 생겼냐 자 나선형 여기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입니다. 아니면 병풍구조로 이렇게 접힙니다. 그 다음 3차 구조라는 게 뭐냐. 3차는 2차보다 더 복잡하게 3차 입체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걸 우리가 3차 구조, 그리고 그러면 4차 구조 단백질은 뭐냐? 4차 구조를 뭘 가지고, 여기 이제 병풍 구조 나와 있네요. 자, 병풍 구조. 4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한꺼번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 자, 3차 구조는, 뭐, 섬유형, 뭐, 구형 단백질 형태로, 어, 조밀한 구조, 조밀한 형의 구조에서 굽어지거나 겹쳐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3차형 형태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자, 1차, 2차 구조에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어떤 이런 결합, 황, 황, 이황화, 다리 결합도 나오고요. 수소결합은 2차 구조에, 낯선형이나 병풍구조의 수소결합은, 수소결합으로 거의 수소결합은 나타나고요. 수소결합, 이외의 이황화, 뭐, 염다리, 이온삼극자 뭐, 상호작용. 자 이런 것들은 3차 구조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자, 어찌됐든지, 직선도 아니고, 아주 이렇게, 어, 코일 나선형도 아니고, 이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죠. 3차원 구조입니다. 이게. 자 이걸 우리가 3차원,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느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 단백질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거는 뭐냐? 자, 소단위체로 어떤 3차원 단백질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함께 어떤 세트를 이루어가지고 단백질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해모글로빈, 그렇죠? 이런 것들 같이 3차원이 구조를 몇 개가 어 함께 공동으로 어떤 역할을 할때이 소단위체를 우리가 소단위체 회합을 4차 단백질 구조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백질, 여기 해목으로 빈, 보이네? 자, 단백질에 대해서, 자, 단백질,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 나머지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좀더 깊이 있는 또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자,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단백질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여러분들이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세요. 자, 잠시 휴식 후에 지방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